음, 저는 오늘 오랜만에 회사에 가는 날이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차를 끌고서 나왔어요 음,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짜잔 <웃음> 짜잔 카페에 왔어요 미팅 끝나고서 코엑스로 와서 지금 동생 기다렸다가 동생이랑 같이 갈거 멕시칸 음식처럼 생겼어. 아 어떤 미국 할머니가 이런 거 해주는데. 내가 여기 즘 음식 갔을. 어? 기억 안 나는데 맨 피자가 있었던 것 같아. 응. 피자랑 이거랑 하나. 난 너무 배부르게 먹기 싫어. 야. 또... <웃음> <귀엽>. 와. <우와. 웃음> 오. 짜잔. 음. 아, 귀여워. 완전 마음에 들어. 이거 뭐지?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 요새 그거 아니야. 요새는 내가 해줄게. 뚜둥. 아! 왜요? <웃음>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웃음> <이제>. <웃음> 뚜둥. <웃음> 성질머리 봐. 어, 귀엽다. 귀엽게 온다. 오리지널 부스? 귀엽어 유후. <웃음> 와 진짜 생각보다 작다. 와 여기 가방 같아, 이거 양펠트로 만든 가방것 같아 거 나도 만져볼래. 헬로우. 와 귀여워. 이게 뭐야? 나, 나 가방 샀어. 지민이 가방 샀대. 아이딱니 네 같은 거 샀다 니네 같은 <웃음> 엄마들은 왜 항상 그렇게 얘기할까? 아이고, 여기 동네이다가떼탈면 떼 너무 속상하겠다. 아유, 너무 다 생지 아 근데 안에 너무 색깔 이쁘다. 그지 귀여워. 생지 같은 거구엽구만에 귀엽다. 여들 뭘로 가야 되니. 진짜. 엄마 핸드폰을 하나 따고 <웃음> <땀> 왔네 여러분 <웃음> <웃음> 제가 쇼츠를 저번에 올렸었는데 이제 오늘 결혼식에 갑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결혼식 하객룩을 골라볼거예요 네, 사촌오빠 결혼식에 가는데 거기가 야외 결혼식이래요 어떤 거 입고 갈지 한번 골라주세요 짠! 요렇게 요렇게 짠! 짠! 짠! 요렇게 이케이맞었요 거울 한번 닦아야겠다 <웃음> 잘안 보여 오로티디어오오티디 짜잔 아 마음에 드는데 생각보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고르는 룩이야 아 진짜? 어! 의외지 근데? 의외인데? 응 쫓아 어휴 진짜 너무 오래 걸렸다 와. 나이 너무 좋다. 지다 일단 이거어좋어여있그 "어.") 그럼 이건하나빼줄게 어때? 응? 어떻게 했어? 커를이렇게 하나 이렇게 스티커 이듯이 되면 은데요이 같은데요? 이놈 같은데요? 이놈 지은 이놈 같은데은이이 아, 이쁘다 <웃음> 아, 이놈 어 <웃음> 아빠 너무 멋있다. 아니, 아빠, 아까처럼 한 손으로 하는 게더 멋있어. <웃음> <웃음> c a l c 자 어 맞아요. <웃음> 저는 집으로 갑니다. 짜잔 짜잔. 이렇게 뭐 옮기세요? 응? 어? 뭐 옮기세요? 화분. 화분. 안녕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전에 알바하다가 친친 동생이랑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그, 동생이, 이제, 저랑 나이 차이는 진짜 많이 나는데, 아홉 살 차인가? 이 정도 나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웃음> 동생이에요. 하여튼, 이제 나가볼게요. 짜잔, 사람이야. 사람 진짜 많아. <웃음> <웃음> 짜잔. <웃음> 아, 된대. 카페. 어. 어디가 좋아요? 어디 카페가 좋 일단, 오늘 아침 차를 갖고 왔으니까, 네. 소양댐 이런 데 갈까? <웃음> 짠사과먹 아니 피같은 돈을 말이야 <웃음> 와 예뻐 <웃음> <웃음> 우와 신기하다 <웃음> 날씨 진짜 너무 좋아요 짱. 아 아니 무슨 오픈 시간에 맞춰 왔는데 벌써 사람이 만석이라 20분 대기해야 돼요. 이럴 줄 알았으면 뛸걸 그랬어. 다다다다 다. 이거 지금 되잖아 크게. 그렇군. 아라라. <웃음> <웃음> <웃음> 음. 음. 짜란! 음. 짜란! 화장을 지우시고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피부에 지금 트러블이 너무 많이 나서요. 아봐도 나도. 아이삼감사 너무 맛있다 <웃음> <웃음> 나도 손 보게 해 주세요. 손이 빨리 지는게 나아. 얼굴 <웃음> 오이같이 길어 보이는 건내 기분 탓이야? 아니. 오이같다 소리 좀 그만 할까? <웃음> 어, 뚱뚱해 그는지 <웃음> 오이같다는 건지. <웃음> 나 살쪄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살쪄 스트레스 받아그는지 <웃음> 머리 모양 이상해그 건지. 그럼 나할수 있는 말이 없잖아. 난 너무 예뻐, 가는. 난 너무 예뻐요. 난 너무 난 멋져, 가는. 예뻐요. 예뻐요. <웃음> 이번 노래 뭐지? I'm so. 나난 너무 매력 있어 가능. <웃음> 여러분 저는 여름 여름 뭐였지? <웃음> 근데 기억력 나이트 여름 나이트였어요. 글쎄. 제 동생은 가을 뮤트 가을 뮤트? 와 너무 신기하다. 저희는 화장품이랑 그 옷을 좀 같이 공유를 많이 하는데. <웃음> 거의 완전 삼각으로 근데... 입고 있었던 거요 <웃음> 오늘의 룩 어, 약간 화이트 느낌으로 입었습니다 <웃음> 이 찍는 거야? 와 아. 이렇게 <웃음> <웃음> <웃음> 아 진짜? <웃음> <웃음> <나> 잡아줄게 <웃음> 가보자 근데 여기 음, 이상하다? 그땀 사람 되게 많다고 했었는데? 어 되게 좋은 냄새 나. 헐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해 이거 어, 너무 귀엽다 학교를 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음. ㅋ 톤통 커플 반지 <웃음> 미쳤어! 너무 귀여워 그치? 귀여워 그지 <웃음> 머리에 있릴레 아메리카노. <웃음> 짜잔. 짜잔, 짜잔. 아, 오늘 왜 이렇게 안 어울리는 느낌지? 신발이 진짜, 진짜 안 어울리네. 이렇게 입었습니다. 짜잔. 돌 때는 이렇게. 아직 미쳤다 맛직 너무 끌려 한땅 접어야 되겠는데 친척들이랑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갑니다 수나남 어, 해드릴게요 짠짠어야 너네 센스있다 왜 반면 찍가주는 거야 지금? 음. 어때? 안 잘라? 아니야 난 얘가 먼저 와있을 줄나았어 누가 사만이 사만 넘눕더라어 맞아 눌렀다. 눌렀다. 대박이지? 혹은 어, 이제 누를 예정 아아! 아아! 아